2011년 1월 11일 해성처럼 등장한 테라 그 당시에는 기대작이라는 소리도 듣고 많은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 테라라는 게임을 기다리고 있었고 클로즈 베타에 당첨돼서 엄청 기뻐하고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라는 2011년 오픈 시기만 놓고 보면 지금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화려한 그래픽과 논타게팅 전투라는 현실감 있고 조작이 재미있는 전투를 통해 뻔한 전투의 실증을 느낀 유저들에게 큰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전투의 경우 대한민국 게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논타게팅 전투에서 탱딜 힐이라는 파티 전투의 요소를 결합시킨 테라는 일반적인 MMORPG와는 다른 역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대 몬스터를 파티를 맺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략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게임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라하면 테라의 마스코트 엘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귀엽고 육감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이 캐릭터는 바라카와 함께 오빈지 아란네라는 민까지 만들며 국내 유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투를 시작으로 캐릭터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테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유저들의 미칠 듯한 컨텐츠 소모량이었습니다. 오픈 이후 3일 만에 만렙을 달성하는 유저가 등장했고 빠른 레벨업을 위한 공략 및루트가 공개되면서 유저들은 부족한 컨텐츠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몇몇 유저들은 개발비 300억을 회식비로 사용한 것 같다며 테라의 컨텐츠 부족 현상에 대해 조롱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인 테라는 부분 유료화를 선언하며 게임을 떠난 유저들을 복귀시키고 신규 유저 유입에도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유저들과 복귀한 유저들을 만족시키려 했지만 테라라는 게임의 특성상 업데이트를 위한 리소스가 다른 게임보다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개발 인력만으로는 유저들의 컨텐츠 소모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북미, 유럽 등 해외 서비스 오픈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기존 한국 서버의 업데이트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모든 부분을 챙기며 운영할 수 없었던 테라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개발진들은 다시 고피풀린 망하지 마냥 우선순위 따위는 잊은 채 캐시 아이템만 주구장창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런 지긋지긋한 게임 운영에 질린 유저들은 다시는 블로울 게임은 안한다고 선언하며 게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 신규 지역 및 신규 클래스까지 등장하며 새로운 전성기도 맞이하기도 했었지만 오랜 기간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했던 게임에서 기존 유저들을 만족시키고 신규 유저를 안착시키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테라는 2022년 6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고 해당 공지를 보게 된 유저들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했던 테라의 서비스 종료 소식에 알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유저들은 게임을 좀더 운영하기 원했었고 서비스 종료라는 사실이 와 닿지 않은 유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공지를 본 몇몇 유저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던전을 놀며 게임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담겨있는 사냥터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테라를 추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준비하는 유저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개발진들도 이런 유저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는지 서비스 종료가 이미 결정된 6월 15일 뜬금없이 라스트 퀘스트라는 퀘스트 하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퀘스트를 플레이한 유저들은 알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떠나는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때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와 함께했기에 모두 이겨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자네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네. 이제 먼 길을 떠날 텐데. 인사라도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수자야 그대는 나의 거. 이제는 서로 다른 전쟁에 서겠지만, 나는 그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웃음> 발걸음이 떨리는 모습을 보니 아직 미련이 남았나 봅니다 <웃음> 마법으로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있지 바로 헤어짐에 대면하는 것 선택받은 이여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운명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이제 먼 길을 떠나실 준비가 되셨군요 선택받은용사은 그대 은분에 아르보레아는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대가 보여준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실 세상에서도 꺾이지 않고 일어서는 당신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웅이여. 영상에는 힘든 여정을 함께한 NPC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NPC들은 유저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한 유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현실에서도 꺾이지 않고 일어나는 당신의 모습을 응원하겠다는 가슴 따뜻한 메시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발진들의 부족한 운영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만들 때 개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인 2022년 6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앞둔 시점에 유저들이 광장이나 주요 도시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테라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채팅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감사합니다 테라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주셔서 를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즐거웠어요. 잘가 테라까지 유저들이 얼마나 테라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채팅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의 마지막 공지를 끝으로 테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마지막 종료 시점에 유저들이 하나둘 접속이 끊어지는 모습과 공허하게 남아 있는 광장의 모습이 무척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라의 서비스 종료 소식을 듣고 영상으로 이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기존 유저들보다 테라를 많이 즐기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테라를 밤낮 안 가리며 해왔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테라의 서비스 종료가 무척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내 기억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테라의 마지막 행보만 본다면 감동적이지만 테라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너무 돈만 바라보고 운영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마지막 퀘스트도 마지막까지 버그가 있었는데 좀더 유저들을 생각하고 유저들의 기억 속에 테라라는 게임이 좋은 추억이 될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운영을 했더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